아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하체 운동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저기 저희 센터 회원분들 모셔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그프레스할 텐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를 짧게 쓰는 거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내려오려면은 등받이가 너무 높게 있다 그러면 상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접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높이시거나. 아니면은, 한칸 정도. 뭐, 머신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칸 정도. 일단은 처음에는 제일 눕혀서 먼저 해볼게요. 자, 발되는데발 위치는 아주 쉽게, 내가 운동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발을 밑으로 밟으면 밑으로 밟을수록, 무릎 관절이 많이 움직여서 대퇴 사두가 많이 되고, 뭐, 발을 좁게 하면은, 뭐, 외치기 많이 되고, 넓게 하면은, 뭐, 안내가 많이 되면서, 그거는 조금 탁상 공론원인것 같고, 실제로 해보시면은 조금 넓든 좁든 다 배트 사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동범위 어느 쓰는 거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너무 밑에 밟지도 마시고 중량을 했을 때 가장 편한 위치 그걸 해보시면서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약간 어깨 너비 정도 자 내려와 볼까? 어 내려왔을 때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약간 허리가 불편한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지점이 오기 전까지, 허리가 불편해 전까지 내리고 그대로 밀고 어. 긴장이 풀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래 머물지 말고 바로 내리는거에요 여기서 지그시 밑에서 약간 잡았다가 그대로 쭉 밀고 바로 그렇죠 하나 둘 살짝 잡았다가 잠깐 제일 밑에서 약간 잡았다가 그대로 밀고 어.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살짝 잡았다가 밀고 그렇죠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자 스톱 그리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너무 버거워졌다 그럴때만 쉬어주고 다시 할 때는 연결해서 반복을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어, 자몇 개만 더 해볼까요 네, 네, 그렇죠 밀고 바로 내려오고 살짝 잡고 밀고 바로 내려오고 그렇죠 잡고 밀고 바로 내려오고 네, 그렇죠 제가 햄스트링 운동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 제 개인적인 경험상 뭐 레그컬이나 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거에서 안 커지거든요. 계속 해도 안 커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레그프레스나 스쿼트 이런 거 잘해야지, 이제 뒤쪽 하체도 발달이 되게 돼서, 너무 불편하게 밑에 내리시거나, 너무 좁게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방금 보여드린 대로 운동을 하시면은, 레그프레스 좀더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 동작은, 어, 스쿼트를 해볼 텐데요. 이제 크게 신경 쓸게한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발의 위치, 그리고 허리, 그리고 고관절.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자,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발은 먼저, 발부터.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발부터 잡는데, 자, 발은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넓으면은 뭐 안에가 되고, 뭐 좁으면은 뭐 바깥에 되고,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넓게 하든 좁게 하든 다 대태사두가 잘 먹게 돼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국소적으로 어디를 막 타겟팅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반적으로, 하체 전반적으로 다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레그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냥 내가 중량을 들기 편한 위치. 자, 첫 번째, 발, 발 넓이. 자, 조금 더 넓게 밟고, 약간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발끝만 살짝만 팔자로 열어볼까요? 어, 조금 더, 조금 더. 네. 네. 발끝만 살짝만 더 열고, 자, 여기서 바벨을 짊어졌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먼저, 코어는 너무 아치를 잡지도 마시고, 그냥 중립 정도 잡으시고, 중립으로 허리를 잡아놓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중립을 잡아놓고, 그리고 복압을 세게 잡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고관절. 자, 고관절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하체 전반적으로 다쓰려면은이 고관절을 잘 쓰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관절을 잘 써야지 힙도 쓰이고, 어더 운동을 힘을 더 많이 쓸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무릎 관절을 많이 쓰신 분들은 세요 무릎부터 앉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힙이나 이런 부분을 또 파워풀하게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발 디뎠으면은 우리가 무릎 관절을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먼저 접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앉아 준다고 생각하신 거를 아시고, 허를 이렇게 말리 만드시요 세우고 이렇게, 오, 세우고 딱 그렇게 네. 자. 허리 중립으로 그냥 그대로 편하게 중립 두고 보압 세게 잡고 내려가면 돼요. 고관절 먼저 움직이다 생각하면서 오케이 올라올 때쭉 일어나고 조금만 더 눌러볼까? 오케이 상체는 내려갈 때 너무 숙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처럼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있지 마시고 그대로 당겨주는 거죠. 긴장감이 많은 부, 부분에서. 오래 머물러주고 긴장이 없는 위에 부분에서는 최대한 짧게 시간을 가져가주는거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그리고 중량을 들때 레그프레스도 그렇고 스쿼트도 그렇고 중량을 들때 내가 가장 편한 자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량을 많이 하는 거 네, 그게 제일 어, 지금까지 제 경험상 제일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기 레그프레스하고 스쿼트하고 어, 하체 운동 어, 제 지금까지 경험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가 되셔서 좀 도움을 되셨길 바랍니다 어, IFB 프로 박군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